이번 시간은 아우디 S4 3.0 TFSI 슈퍼차저 오일 교환입니다 슈퍼차저는 엔진오일을 함께 사용하는 터보 차저와 달리 엔진오일과 독립된 유난 시스템 내에서 별도의 전용 오일을 사용합니다 보통 10만키로 이후 차량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열의 업은 슈퍼차저 오일이 누적 주행거리 수와 함께 소모되어 없어져버린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먼저 인테이크 파이프를 조심스럽게 탈거합니다 슈퍼차저 구동벨트를 탈거해 주고요 스포 차저를 고정하는 너트를 모두 탈거합니다. 커렌터는 모두 비슷하게 생겨 마킹을 통해 구분을 해준 후 탈거를 진행합니다. 슈퍼차저 탈거를 위해 각종 피팅과 커넥터들을 빠짐없이 탈거해야 하는데요 간단해보여도 수십번 이상은 내려봐야 손에 있고 요령이 생겨 파손 없이 할수 있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2인 1조로 수평을 유지해가며 슈퍼차저를 탈거합니다 무게가 25kg에 육박하는 만큼 혼자서 진행하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탈거를 알고 보니 흡기 플랩에 누적된 카본이 장난이 아니네요 진공 펌프를 이용해 흡기 플랩을 개방 후 흡기 세정액을 도포해 줍니다. 시간을 충분히 늘여 불려 주고요. 기존 슈퍼차저 오일을 배출하기 위해 드레인 플러그를 개방합니다. 슈퍼차저를 기울여봐도 한방울도 떨어지지 않네요 기존의 기어나 부품에 부착된 오일만으로도 한참을 더 버텨줄 가능성은 높지만 점차 무거움, 리스폰스 저하, 연비 하락 등이 이뤄지며 쇠관리는 소음이 점점 심해지다 결국 슈퍼차저 사망으로 인한 오버홀이나 교체가 필요하게 됩니다 가격은 아우디인 만큼 매우 사악하겠죠? 슈퍼차저 오일을 주입합니다 브리드 어댑터와 슈퍼차저 드레인 플러그 모두 신품으로 준비했습니다 드레인 플러그를 손으로 살살 돌려준 후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해주고요. 신유가잘 돌도록 윤활을 시켜줍니다. 엔진 쪽과 마찬가지로 슈퍼차저 역시 흡기 세정제를 도포해 슈퍼차저 내부 수냉 쿨러 핑및 스로틀 밸브 그리고 웨이스트 게이트 플랩도 잘 세척해줍니다. 오렌지 빛이 띄는게 원래 플랩의 색깔인데요 색이 많이 돌아왔죠? 흡기 세정제를 도포 후한 차례 더 불려줍니다 석션기를 이용해 연소실과 밸부쪽 세정제에 잘 녹은 카본들을 쭉쭉 빨아줍니다 석션기로 빨려나오는 검은색 액체가 보이시죠? 흡음제를 깔아준 후, 신품 브리드 어댑터를 장착합니다. 슈퍼차저를 장착합니다. 분해 욕순 조립을 시작하고요 슈퍼차조 고정노트는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해 주었습니다 여기 위에요 위에. 장착이 끝났으면 시동을 걸어 유온을 올려준 후 시동을 끄고 어댑테이션을 실행합니다 분류 세척된 스로틀 바디와 컴프레서 압력 제어 플랩이 그 대상입니다 제거된 카본으로 유량 및 작동 저항에 대한 값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새로 학습을 해줘야 최적의 효율로 작동하게 됩니다 고장 코드도 확인합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바로 해당 차량에는 현대기아의 초록색 냉각수가 주입되어 있었습니다. 저번 A7 슈퍼차저 오일 교환과 마찬가지의 경우네요. 규격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원액 기준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원액 기준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냉각 효과가 오히려 감소하는데 말이죠. S4 3.0 TFS와 같은 슈퍼차저 차량은 슈퍼차저 압축 공기를 수냉식 쿨러를 사용해 적정 온도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냉각수 효율은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 주입된 규격의 냉각수가 신품이랑 섞이면 안되기 때문에 엄청난 플러싱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최종적으로 S4에 주입된 규격에 맞는 냉각수의 모습입니다 시동을 건 상태로 매뉴얼상 정확한 레벨은 냉간상온 15도 기준 맥스마크에 걸려있는 것이며 현재와 같은 열간 상태에서는 기존 냉각수가 팽창하여 맥스 마크를 살짝 넘는 것이 적정 레벨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플러싱 진행에 따른 냉각수의 모습입니다. 냉각수 교환 작업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네. 하겠습니다.